저희 지금부터 마리오 파티 할 건데 요거 플레이어 수는 두 명으로 하되 두 명이 요거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 하면서 오케이, 2대 2 오케이. 팀전으로 아 오케이. 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은 어떻게 났네? 팀은 뭐대댄지를 하든 뭐 사다이타기를 하든 밴더 밴더 덥더 그만해라. 이 많이 했다. 밴더 덥더 아. 그래 밴더 밴더 더밴더 엥지 아. 밴더. 밴더 밴더 덥밴더. 밴더 밴더 덥더더 밴더 밴더 덥밴더. 밴더 밴더 덥더 아, 랜덤 피. 아, 랜덤 피. 랜덤 피. 이덤 피. 랜덤 랜덤 피. 랜 랜덤 픽아 랜덤 픽? 랜덤이지? 않고 랜덤 이 랜덤 피. 랜덤 랜덤 랜덤 피. 랜덤 어 랜덤 피. 랜아 피. 랜덤 어 우리 중에서 약간 하남자상인데? 어? <웃음> <웃음> 어? 이거 뭐냐? 랜덤이야? 아, 랜덤. 랜덤. 근데 이게 원래 있는데? 저렇게 생긴 게그지 맞아 맞아 근데 그거일지 아니면 그냥 물음편지 이게 왜 생겼지 이거? 그러니까. 몰라 그거 한번 해보자 안돼안돼아안 음. 돼, 안 돼. 아, 되네 아 이거 여기서 안 나왔나 보다 아 열려, 열어야 되나 보다 어. 이게 되게 그냥 무난초고 어어 어. 요게 좀 하나. 요거 할까? 요거 어, 하자 요거 하자 쎄리쎄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열턴? 열턴? 어 열턴 제가 다음부터는 컨트롤러 두개더 사서 1대1대1대1로 할게요 어 오케이 어. 집에 있는 거 들고 올까? 그래야 되지 어. 오늘만 이렇게 갈게요 <웃음> 그러면 미니게임에서 딸 생각하고 1, 어차반인데 1? 그럴까? 1? 1 노린단 말인데? 두나 와라 나 와라 아, 아 역시 크으으으으으으으으리으으으으으으리 <웃음> 우리 어야 우리도 있다! 우리도 일하자 일하자 한 암자 주사위 어, 한 암자 주사위 아 진짜 한 암자 주사위 요것칠 뜬다면? 아. 아니지 오오오오. 아니죠 바로, 바로 밟아버리지 아니죠? 아니죠? 쳐버리죠? 아니죠? 이럴 줄 알았어 어깨빵 그래요? 해버리죠? 어깨빵 해줘 캠 때문에 주사위가 안보인대 아 주사위가 안보여 캠 때문에? 몽이죠 오른쪽으 알았어 기다려방 <웃음> 쟤 뭐야 영 나왔는데?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뭔데? 미디게, 뭔데 문제 알고 이거야 미리 게임 미리 게임 미 게임 게임 게 내가 주저해도잖아. 어? 어, 이거 뭐였지? 이거 흔드는 거였냐? 뭐냐 보자. 설명. 아, 세로지기? 아, 세로지래다왔다왔다 맞다. 다 맞다. 다작다 준비. 오케이. 준비. 오케이. <목소리> 왔다. 왔다. <목소리> 어, 어. 4K 4K 4K 4K. 아, <목소리> 어, 진짜 이르셨어. <이런> 1. <목소리>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튠이랑 느리다 딴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짝 더 빨라 살짝 더 빨라 어둘어둘어둘어둘어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어둘어둘어셋아쳐어 나이스 방해했어! 망했어. 방해 넌 뒤졌다 넌 영민 <웃음>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웃음> 이득했잖아 아 됐잖아 아 근데 8코인이로살 수가 있나 이게? 우리 총1 16 6코인 15코인이잖아 15코인 아1 5가 맞나? 아 가봐야되겠네 1나와라 빨간색 그렇지 빨간색? 빨간색? <웃음> 저거 마이너스잖아 어, 뺏겨버리자 이거는 1 피해야돼 무조건 1 아, 우리 무조건 피해야돼 아, 그냥 노멀로 노멀로 가 노멀로 아, 에이 하암자가아 아, 노멀 돌린다고? 이지하남자 맞아 루이지 아, 하남자 생긴 거다하남자잖아 어! 오! 거 아. 다 하남자잖아. 아, 오! 아, 너무 잘 풀리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서 멈추면? 이벤트 괜찮아 괜찮아 안 맞아 이거 숫자만 줄어들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얘왜 아직도 <웃음> 여기 있어 어? 쟤안 가네 출발을 안 하네 어, 가고 친구.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뭔데? 공실 피해 아 어? 어? 야, 이거 뭐였지? 저, 저, 저, 뭔데 뭔데 뭔데 해볼래? 뭔데, 뭔데? 어어나 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새로 주기? 이거 새로 주기인데? 새로 주기 이거 뭐였냐? 아아 아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왼쪽 아래 어? 잠깐만 감아 나왔다 감 나왔다 가, 나왔다, 가, 나왔다. 어, 빨리 눌러라 게임 준 아이 큰일네 이거 그래 어?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안경 썼어 나도 초등학생 때부터 안경 썼어 <웃음> 굉장 익숙한 사람들이야 어, 어, 어. 나 안경 집딸이야 <웃음> 벌써 벌써 스스부 <웃음> 끝났어 그냥 벌써 맞췄어 나 <웃음> 벌써 맞췄 부스스스! 부스스스! 부스스스! 부스스스! 부안 돼? <웃음> <아니>. <웃음> 아이고. 됐어 오 뭐야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그래? 부스스스! 아 부스나이스 아 1점 1점 <웃음> 옆에 진짜 쳤어! 진짜 어차피 별 먹으면 돼! 네. 그러면 오케이. 진짜 방해하지 말기! 오케이! 이제부터? 오케이!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인데 근데 너무 좀.. 큰이 너무 낫잖아? 아니 아니지! 아. 이게 더 낫지! 동률이! 아.. 시이야 어! 오! 오! 오! 오! 아! 유어 동류다! 어, 어, 어. 동류야. 동류야! 나쁘지 않아! 최고야! 최고야! 어 동류라.. 일단 동류를 모아놓는 게 더! 근데 뭐가 들 것인 거야? 스타 못 먹을 거면 동류가 제일 낫긴 하지? 맞지! 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지금 우리 버섯돌이한테 뭐라 하신거예요 지금? 곰까요 굼레기, 굼레기. 굼레기. 굼레기. 굼바 굼바. 아, 어, 어, 나쁘지 않네? 좋은데? 오 좋은데? 삶다울대? 코인 수집할 때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너무 도안돼 지금? 굼바 변호사세요? <웃음> 나 연계선 사시네. 지금 명계선들었습니다 <웃음> 어, 어? 그래. 오히려 이건 1나와도 먹으니까. 어 1나와도 먹으니까. 1나와도 아, 먹으니까. 7. 7을 노려보겠다는 말인데? 그렇지. 세게 돌려주고. 팍!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칠 칠이야 칠. 이게 이게 바로 칠이야 조금 짧은 칠이야 <웃음> <웃음> 짧은 칠은 좀 <웃음> 너무 아람자스럽지않아 아람자야 루이지 우리 우 10분밖에 안돼어 나이스 어 근데 뺏길 뻔했다 와 진짜 뺏길 뻔했어 진짜 뺏길 뻔했다 아,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아우 예 아우 예음자 위치는 어또 가까워 아, 어미치 <웃음> 우리 이겼는데 그냥? 이겨, 우리 그냥 근데 어, 그냥 저렇게 할때꼭역전수가야될 맞지 맞지 맞지 아 어, 이건 이겼 이겼다 이겼다 여기서 아이템까지 음. 황금버섯? 황금버 아아 세칸 오케이 어 근데 이거 다음 톤에 진짜 또 먹겠는데? 다음 톤에 네. 지금 하나 둘셋어 얘는 어차피 또 빵일 거고 얜또 <웃음> 어차피 빵? 얘는 빵만 나와 너 빵이나 뽑아라 그래 <웃음> 이칠 나오면 대박이다 나가라 어어 어, 3이야 이제? 잠깐 오케이. 이거 폭탄 아닌가? <웃음> 어야 어이... 이거 코인 미니 게임이야 어, 이거, 진짜... 이거 잘해야 돼 어.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어 이거 뭐지 나 처음인데 안경을... 야 안경 써봐 부딪히거나 떨어지면은 어 <웃음> 맞으면 코인 깎인다 야 네가 해 <웃음> 코인 먹는 있어. 거랑 1등으로 들어 코인 잘 먹고 어? 어? 뭐야 잘했어 코인 뭐 아니 못 먹었대 1등으로 들어만 <웃음> 오,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안돼 안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어 잘하어 자자자자 자자 역전했어 역전했어 역전했어 야 근데 뒤에 왜 이렇게 빨리 따라와지왜 이렇게 빨라 섞봐어아 어. 떨어지는 시스템 있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야 근데 어아 비켜 이서 아, 인 녀석 인 녀석 아 막혔다 아 근데 코인은 내가 많은데 근데 우리 씨뭐다쳐 맞았어 씨씨씨씨씨 설마. 코인 수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아. 일곱 아아아 <웃음> 개 나쁘지 않아. 여덟 어, 개 나쁘지 않아. 이게 나쁘지 않아. 요인이 없는 거였어. <웃음> 그냥 진짜. <웃음> <웃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 1등. 헉 건게. 1등 페이크 당했어. 다 먹고다 갈걸. 어, 1등 페이크 당했어. <웃음> 아. 아. 어, 잠깐만. 여기서 어 떴다. 됐다. 이게 뭐야? 헉. 아, 군바세. 궁극... 아, 군바. 궁극... 아, 군바 무시했는데. 이걸? 기서 강매해라. 강망매가. 강매. <웃음> 강, 강매해라. <웃음> 금매 아, 안 되냐? 네. 어 우리 10원이야. 그러면 사도 돼. 어 그러면 은 대시버섯 사자. 아황대복까지 사고. 사고 알뜰하게? 어 알뜰하게 저거까지. 근데 1 5원돼있어 물가 상승률 적용해서 15원 되있어. 12원. 아, 물가 상승이 어디 있어? 15원, 15원, 15원, 12원, 12원, 사자. 15원. 예! 아, yeah. 어림도 없지? 물가 상승 안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랑 다르고. 야, 아비. 아 군바 무시했는데 군바가 역할을 해버리네. 이거. 아 어? 아, <웃음> 아, 미쳤어. 어. 어 믹스. 어. 어 까불이. 아 까까불이.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케빈 형이 숫자만 잘뽑았어 우리가 보는 뭔가... 거야. 음 위로 아, 간다고? 아, 야 반대로 아 간다고. 아 와우. 아 어, 우리, 우리 위로 갔지 어. 이미. 어. 위로 이미 아 갔어. 아 이거 너무 안좋은 상황이 되어버렸네 갑자기 29 29? 아9 이거는 달릴까? 그냥 한번 쏘서 이거 어내 나이보다 많아 내나이보다 적은데? <웃음> 해보자 해보자 야 근데 이게 낫지? 그래 그럼 너무 많이 낫지 우리 아, 오늘 왜? 우리 오늘 한 환자 한 오늘... 환자. 환자 맞아! 한 환자, <웃음> 환자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나이스! 어 좋다 예! 구 여기서 바로 황보까지 황보 황보 황제보 하고요. yes. 예스 y e r e I 야아니 e r e I am here. I am h 고 r e I am here. I a 라 here. I am here. I am here. I a 가 here. I a e r e I 땡큐 h e r 가 I am h e r h e 어 am here. I am here. I am h e r 어 I 어? 어? 어, 어. yes. a <목소리> 노란색 공주.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이름으로 알자. 노란색. 성성명은 <웃음> 하자 우리. 노란색. 노란색은 <웃음> 누가 없을까? 뭐야? 아 이거 <웃음> 틀린 그림 찾기 같은데? 아 오? 어? 아나 이거 이런 거잘야지너 이런 거 잘하나? 어잘 어. 잘해. 나 이거 하고 싶어. <웃음> 굳이 저게 세명다 선택했는데 굳이.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웃음> 맞출, 얻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 못... 어, 어. 어? 야 이거는 뭐지? 찍어! 찍아다잘 <목소리> 찍었다. 이거는 잘 찍었다. 와, 아, 이걸 <웃음> 저렇게 나오는 거 나.. 간다잉? 불꽃투자 간다잉? 오케이, 오케이. 불투자래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투자했어 착거이다이자 가자 이거, 이서투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자 이거, 이투 이거,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 야거이 심장 투자가. 야 심장. 우와, 15, 와, 잡아쳤네. 다 1등 했어. <웃음> 와, <웃음> 아, 아 이네 이걸 이렇게 하네. 아, 첫판 찍은 게 너무 컸어. 맞아. 어, 그 흐름이, 와, 너무 쎘어. 안 바꾸고, 폭탄. 아, 폭탄 없네. 폭탄 하나 달아주고. 어, 느낌표 있다. 어, 진짜 뀌겨졌어 와나 내가, 내가 말했잖아 역시! 어 뭐지? 어. 와아이 <웃음> 뭐지? 연꽃선녀님이야 이거 느낌, <웃음> <느낌표 웃음> <눌러줄 거라고 웃음> 뭐야? 느낌표 눌러줄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케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한번 기운 받아가지고 <웃음> 바사위로 해서 뭐 눌러야되지? 써. 써써어 <웃음> 오케이 써 방금 뭐 <웃음> 눌러야되지? 사모님 <같은 웃음> <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같지 않냐뭐 눌러야되죠? 어..뭐 눌러야오오오 <웃음> 어! 그렇지 그렇지! 침 너무 좋아요! <웃음> 어? 말투 <왈트> 왜 이래? 예! 켜 폭탄! 아! 어! 뭐고? 어! 잠깐 이거 그러니까, 왜캐다 주는 거 아니냐? 무사 이것까지 오었군요 괜찮으시다면 라이벌에게서! 아, <웃음> 근데 우리도 와! 아, 저거는? 우리도, 우리도 지나가! 또, 어 우리 이제 돈 없어 걔들! 어, 그래. 아 근데 코인, 코인 무료네! 코인 빼서. 아, 빼서. 우리도 뺏으면, 뺏으면 돼. 돼. 돼. 돼! 어 근데 우리 똑같이 뺏은다!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되게 좋아아몇 <웃음> 개를 가져가? 우리 근데 안 그래도 아, 없어서 어안 그래도 없어서 원래 더 있는 사람들한테 더뺏어가거든그럼 저거 30개를 채우게 하면 아니야 맞아. 저거 다시 가지고 오면 같이 같이 어 뭐야 이거 왜 어? 어? 아니 이게 아니 뭔 흐름이야 이게 예스 다행이다 괜찮아 <그래서> 오, <있게>. <S> <Reilly> <S> 어 미쳤네 괜찮아 이러면 뺏어올 돈이 많아서 뺏겠는데 우리? 나를 믿어 한남자두 사이 음, 제가 제가 해줄 거야. 여여여여여여여 <웃음> 아, 아, 이스 아이 케 아, 아, 아, 아니, 아 쟤는 힘을 다 했어. 어, 나 일단은 아, 포인 뺏고 우리도 저나 분강. 음, 음. 10개 빼서 와라 그냥. 그렇지. 10개 빼서 와 그냥. 알로 알로 최대한 아. 최대한 많이 빼서 와주세요 최대한 최대한 많이 우리가 처음이었던 거저러저러저러저 어우 오마오아 우리가 오케이. 하나 더덜벽겼어 하나 오케이. 이득 하나 이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득이야 이득 대못하네 이제 같이 차간 뒤에 먹나 아하 와. 이거를 아 근데 이거 오히려 좋아 각 바뀌잖아 어쨌든 네, 바뀌지 아아 먹네 야, 욕심이 없는 아인줄 알았더니. 금방 욕심, 욕심, 대발. 들어와야지. <웃음> 어, 어! <웃음> 왠지 어디가? 왠지? 아 민데? 아, 아, 아, 미친놈아! 그래도, 어, 뭐야, 이거 어디야? 아, 우리가 더 가깝긴 해. 어. 어쨌든 우리가 더 가깝긴 해. 자, 이거 전부 다 공주 앞이야, 이거. 아, 공주 아, 앞또 하겠네. 야, 근데 이거. 공주 돈을 근데 뺏어봤자. 1대3? 야, 이거 이건... 뭐지? 어? 야 이거 이겨야돼. 아아.. 또 이걸.. 플래시펀치는 패키지. 뭐야? 응. 보여줘 개빈 보여줘, 제개빈 보여줘. 아아.. 아, 이거.. 이거 <웃음> 한 명은 안쪽에서 하고.. 아 음. 어.. 애들아해 빨리. 야 이거 우리 합작을 해야된다? 파이팅! 파이팅! 여기. 잘하자! 오케이. 잘하자! 이거.. 아 눌러! 뭐해! 뭐야 왜이래! 어.. 내가 다 한단 마인드. 눌러 빨리. Um, 할수 있어. 그렇지. 눌러줘 빨리. 눌러줘 빨리. 할수 있어. 눌러줘. 눌러줘. 내가 할게 내가. 잘다어뭐가 할게 내가 할게. 할수 있어. 아니아니아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러 둘러. 러러 빨리. 아이고 잘안 되겠네. 아 했다 했다 나이스한 빨리 가자. Yes. y 황공주 나이스 황공주님 n i c 황공주 나이스 예아! Yeah. Yeah. 아 우리 미니게임스도 앞서고 있을 거야. 오,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황공주랑 요시가 제맛 노릴 거야. 아! 어. 좋은 조건. 이름을 잃었어. 아일 나오고 거니 거니 아1 나오고 끝판 2 마이너스 1. 그래서 제 자리. 어? 야 이거 몰라? 마이너스 1. 아. 못 먹었어. 제1는야 <웃음> <주일에는? 웃음> 근데 다음 편에 어차피 얘가 먹었어. 아, 3만 8천. 황대버스신다고요아 이거 황대버스긴 아깝지. 조심 합시다. <웃음> 아 조심합시다 이거. 잘해주세요. 6. 6. 어디까지 조심합시다. 어, 디까지 갈려나? 아요합시다어그렇아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거요 괜찮아요. 괜찮아어 괜찮아요. 괜아죄송해요아요안아게요아요 괜찮아요. 요아요 괜찮아요. 괜요괜뭐아요 괜찮아요. 요괜찮아아아 다 같이 주는 게 아니잖아. 아저환도 진짜 아. 나오고 제이나아 십일인데?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우와 영나어어 어, 이거는 이제 나갈 수 있지. 어 여기서 이거 방방투? 방투? 아어 나이스 나이스 지 않아. 나지 않아. 어돈돈 돌아가는 건? 시야 황공주님 <웃음> 돈 많다. 그래. 어, 너 우리만 야, 이거는 있니? 황공주다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아 AI 에이. 어, 똑똑이네. 똑똑하네. 이석. 미개미, 개미, 개미. 좋아요. 1대 3이. 너 또야, 와. 이거 또 이구도야? 아. 어, 아, 이거 알아. 아, 아 근데 이거 1이 유리한 게임인데. 이거, 맞아. 그 아. 아, 아, 이거. 어, 아이씨. 발본 그렇지. 어, 나는 그렇지. 아이고 근데 갑자기 졸라 잘하는거 야 근데 갑자기 받아주고 어? 바로 받아주고 바로 받아주고 바로 받아주고 바로 받아주고 바로, 받아주고. 바로, 받아주고. 바로 받아주죠 어? 아아아아야나나나야길막 아아 아. 나, 나, 나, 나. 아, 아. 아, 얘들아 야 아,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 이, 야 이거 야 구역방어예 그냥 구역방어예 구역 어, 그래.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아, 쟤네 없는데서 그냥 포기해 쟤네 있는데 포기해버려 어쩔 수 없다 바로바로와 살겠다 왜 쟤네 왜 안쳐 얘들아! 쳐! 얘들아! 아 미친.. 씨 이거 뭐야? 야 이러면 미니게임도 비슷해지지 않았냐? 야! Yeah. 생리! 아직 우리가 조금 더 많아. 아 그래? 아직 우리가 많아. 아 이거 3위 이건 너무 불리했어. 허어어어어 <웃음> 그래. 그래. 태풍으로 그냥... 바람 어 그래. 어그어어그어어어어어어 바람 어어어어어쪽어어어어어어리어어어 얘는 일단 <웃음> 1 올라오고 황공주님 먹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올려주시면 되시겠어요? 우측 상단이에요 황공주님 우상 우상 밑에 밑에 밑에 오른쪽 오른쪽으로 밑에. 가야지 아 그렇지 어 잠깐만 진짜 왼쪽 아래야 어 그렇지 미추성 투자 수성공 미친 망했다 그래 이거지. 망해 망했다 개망해 황공주 황 빨아 아 아까 저쪽으로 갈걸 그랬나 근데 그렇지. 어차피 여기서 여기서 정도. 정도. 여기서 3 0개안돼안돼안돼 아. 안 돼, 안 돼. 바로 유시 이색아일단 견제 당하네 이거 이거 환공주한테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오 <목소리> 이거 몇개 뺏어가는 거야 아, 너무 달 너무 달아. 아, 오, 달아 남의 건데 아먹 갔어 지금 어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배불러 <목소리> 어, <와. 목소리> 군가 주사위 그러니까. 아, 아 근데 이 벌써 7 톤이라 그러니까 그다살면 좋은 뭐야 좋은 칩거 뭐야, 저, 저, 거 저, 거 뭐야? 거? 아내 만대로. 토관은 못산다 근데 어. 적어도 다행이다 이거는 토관은 못산다 어, 토관 차라리 내마대로 주사 변하잖아 나 그래 큰일 났다 <웃음> 어, 네. 필요 없다 아, <웃음> 어, 소리야. 아, 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살면서 맞지 응. 이러고 중앙으로 가 아, <웃음> 어, 아, 어, 어. 어, 이러고 중앙으로 딱 가는 거야 이거 진짜 오른쪽 위 차례가 됐거든? 맞어 진짜다 갔다 어, 어. 이거 다 갔거든? <웃음> 오른쪽 아래 없었지 않나? 아, 있었어 갔다 있었어, 갔다, 있었어. 이거 이래. 이거 내말때 중앙이야 어 중간 맞아 어 이거 중앙이야 <웃음> 아, 맨 처음에 중앙이었어 맨 처음에 이거 방향. 맨 처음에 중앙이었는데 중앙으로 가 돌았어 어 여기 여긴인 같은데? 돌아인거같 돌아온 거야 돌아오는 거야 와, 와, 개망했다, 와 개망했다, 이거. 개망했다, 이거. 오른쪽 아래 와대망했다 이거 오른쪽 아래를 했죠 선생님 대박 아 코치님 잘 봤습니다 좋아요 야 우리 무조건 미니게임 이겨야 돼아 근데 이쪽으로 가네? 아아! 아뭔 운이야 이게? 그니까 와, 와 이게 운이 어떻게 아루이지 괜찮아 괜찮아 어, 뭐든 상관없어 어 루이지 저딱못때게잖아 아루이지 제 주사위도 나쁘지 않거든? 어, 어 좋은데? 약삭빠른건 넘버원유스! <웃음> 막혀만 두라고? 아, 우리는 별을 뺏는 걸로 가야 돼 하하 <웃음> <웃음> 오케이 아우 당반이네 이거는 근데 많이 뺏으려면은 공주꺼 뺏어야 돼. 왜 우리꺼 뺏어? 야, <웃음> 우리꺼 <거> 뺏어. 어 우리꺼 라이브맞아 저기 뺏어서 의미 없어. 아, 근데 진짜 그거다. 뺏어서 달려서 스탑 뺏기로 가야 된다. 진짜. 맞아, 진짜. 어, 그거다. 근데 그거, 아. 그게 더. 나쁘지 않아, 진짜, 않아. 돼. 않아. 돼. 우리. 이런 적성했다 사면. 돈만 안 뺏기면 돼. 한남자한남자한남자한남자로 아아아 어. <웃음> <남자. 진짜. 웃음> 어, 어, 야, 그거 사면. 돈벌면 되지? 돈 벌면 제이거인면 되지. 물등띄야 어, 어, 돼, 돼. 뭐 1등 돼. 1등은 바로 하나 더 별색이 별색이. 이거 못 되는데. 이거 다른 데로 가는 거니까 어? 어? 아, 설마 저기 구석으로 가나? 반대로? 어? 아, 그런가 아, 그런, 보다. 반대로 가는 거다 이거. 아, 그럼 못 뺐잖아, 스타도 어? 좋아 파야 돼, 파야 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어? 아, 이거 완전 빠는 다한 방도 못 싸. 이거 그냥 따라잡아야 돼, 무조건. 와. 아, 완전 꼬이네, 이거. <웃음> 갑자기? <웃음> 와 맞아. 너가 한게 없잖아 뭐야 폭탄 쏘트려! 폭탄 쏘트려! 폭탄 려 폭탄 려어 그래!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어 토관을 먹었어? 토관? 야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된다 어, 일단 어, 이기고 어, 봐야 돼 이기고 진짜, 봐야 진짜. 어. 뭘까? 왠지 너가 잘할 것 같아 아 근데 개 어까네 이거 단경 빨리 어. 막판에 넘어올까야찌릿야 일단 무조건 코인만 코인에 집중 시작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바로 어, 나오자마자 바로. 아, 아, 아 안돼 안 돼. 야, 야, 잡는 거안 되지 잡는 거안 되지 <웃음> 너 그러다가 넥스다이스만 줘너 <웃음> 넥스다이스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삼번 있어. 아, 아, 어 어때? 우리 다 삼성 돌 그래도 십육 개. 개. 개. 아어얘 진짜 세게 돌렸어. <웃음> 아, 빨리, 빨리 이거 봐봐, 보여줘. 빨리 아 지금 아유, 가만히 어, 봐, 잘 봐. 어디 지금 여자가속살을 보여주려고 지금? 아 라트 3턴만에 저기를 이렇게 돌 수. 아 이거 꼴찌한테 주잖아 또. 맞지. 같이 토관 있어가지고 그니까 러 어? 루이지 승리일 거였어? 이거 뭐야? 아 미친! 뭔 오까야 이게! 아 우리한테 준다고 아니야, 좋은 거야. 라이벌 아 라이벌 그런 할까? 거야? 어, 아저 예. 둘밖에 없으니까 아 오케이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어 라스트 스포츠 어 이건 다행이야 이건 다행이야 어아 이거 와 루이지 한번 볼까? 아니면 주사위 돌려? 아니 아이템 하나 돌려? 우리 어. 아이템 있잖아 근데 아, 이게 이게 유기체대라 가지고 좀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차라리 여기서 5나 7만 떠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거든. 반반이라서? 나심장나심장 그래, 그래. 마이너스 우리 지금지 그렇게 왔어마이너나 뭐. 믿어. 마이너스. 나안나안 안안 봐도 오, 돼. 안나라라 오케이. 아, 아, 아, 거1 뭐야? 나야? 아니 이게 뭐야? 야 좋아요. 우리 여미님이야. 아니 일이 어떻게 이렇게 아, 미쳤다 진짜. 와군바 눈치 없네 오케이 okay, 나야 <웃음> 와, 너무 깔끔했다 아좋와야 이거 어떡하지? 어. 제발 한 번만 앞으로 와줘 이거 진짜 너무 안 와줬다 어, 중간, 중간. 올라가기만 중간. 왼쪽 아래 왼쪽. 중간. 올라가기만 중간. 왼쪽 아래 중간중간 왼쪽 왼쪽이야 중간. 아, 어, 아, 어. 어 중간, 중간. 중간인데? <웃음> 아 이거 근데 돌수 있어 돌 수. 있어. 어, 돌수 있어. 일단 어, 차라리 어, 중간, 이겨나 차라리 이겨나 아 중육한이라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아아사네요 아 어! 어! 터졌다 터졌다 너 no. <웃음> 해내버렸.. 이걸 했다 <웃음> 해어어게해아다 어떡해. <웃음> <웃음> 어떡해 되게 화어 미쳤어 미쳤어 와! 하 화산이요! <웃음> <웃음> 파산이요! 여기 파산이요! 여기 파산이요! 파산이요! 파산! 어,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 맞네. 그냥 희망을 잃었어. 아, 팬케이크를 뭐야, 이 처음인데, 이거 어, 팬케이크가. 뭐야, 처음인데, 이 게임? 스타트! 천천히 여유롭게, 괜찮아, 잖아 1등의 품격. 진짜 싫 <웃음> 아저 별이 돈을 많이 줘유왜 이렇게 잘하냐? 우리 개못하는데 어? 어? 우리 이제 근데 <웃음>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어, 뒤에서 2등 어, 뒤에서 뒤에서 2등 어, 어. 2등 뒤에 2등 2등 뒤에 2등 2등 2등 등 2등 2야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 2 그러면 요것을 다대시어서 어, 아니면은 어. 맞춰가지고 저거 동면 하나 늘릴까? 아 근데 맞출 수가 없어 우리 둘이라가지고 달려 빨리해라 아, 뭐냐 파손한 뭐거 아니에요? 빨리해라 아, 맞추... 빨리해라 좀돈 벌어 아돈안 벌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뭔데요 이씨 와우 0 1 0이야얘네들 런닝 있겠다 그니까 러주이 통하지 어.. 잠깐 맵 한번 봐봐 어차피 저거 제가 먹는단 말이야 이렇게. 아 어차피 요시가 바로 앞이라 내가.. 아, 내가 저거 할거하 그래. 그래. 진짜 닌텐도 빵해야돼 닌텐도 부숴버려야 돼흑이 어. 상점으로 안돼내거야 <웃음> 어. 아똑같은면나 났네 어, 이거 66하다 66어 피야스 야 피야스 나 가라 맵을 한번 봐봐요 맵을 한번 아, 아, 봐봐, 봐봐. 아, 들어갈까 우리? 아, 아이 슈퍼한 명이 이제 위 가자 아, 아 어깨빵을 아 매너 아, 없네 진짜 그거 계산해왜왜또 어, 야 이거 어? 별! 별 나올 수도 별, 있어 별! 별! 별! 아, 뭐 나온다고요? <웃음> <웃음> 뭐 나온다고요? 별이 나온다고요? 아 15포인? 아 많이 나왔네 아 근데 이거 나쁘지 아나이자식이 뭐. 어 근데 혹시 AI한테 지시나요? 혹시 컴퓨터한테 지시나요? 1대 3? 아 우리가 1인 줄 알았어 우리가 일을안해 차라리 어. 요시 10번 안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거 이, 이기면 뭐지? 얼마 주지? 10번 주나? 그렇죠. 그럼 차라리 우리 그냥 이대로 놓쳐야 나 이거. 뭐지? 아, 라이벌들이 더 내면은 저한 명이 문제 내놓으가 맞음. 아. 정말 예민하게 만드시네. 더더 <웃음> 늘이 네. 너무 많았지. 그렇지. 어, 어. 각이 없게 딱 껴야 기억해. 돼. start 사과나 사과둘사과둘 사과살, 먹탕 하나고 먹탕 는 지금 나무 3개고, 레몬, 레몬, 레몬, 레몬. 파인애플이지, 파인애플도 레몬. 아, 없는 애플이네, 파인애플, 이지 레몬. 애이네 파인애플이네, 파인애플이네, 파인애플이네, 파인애플이네, 파인애플이네, 애플이네파 이제 아팠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네. 우리 혼자 다먹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미니 게임 <웃음> 많이 <웃음> 이겨서 <웃음> <웃음> 스타 따고 이러면 야나못 봤잖아 이씨. <웃음> <웃음> <웃음> 폴럭폴럭 개서잘 찍어 보시죠. 잘 찍어 보시지. <웃음> 힌트, <웃음> 힌트. 힌트 개 같은. 잘 찍어 보시지. 이거 일곱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중간? a t 같은데? h e a 같은데. e r What in the world? w 하나 n I met you, I c o u 일곱 n t e v 지 n go out. I'm not 다니까 h e 다니까 a 너무 즐 not 왜 이렇게 즐겁지? e 아. 아, 행복하네? 한 남자 두 n 이 h e 어나나 버려라. 육등으로 10어10 10 괜찮아. 10별 뺏을 수 있어. 아 진짜야? 진짜 별 뺏을 수 있어. 어, 붙어 붙어 붙어. 어,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진짜별 뺏을 수 있어. 아, 진짜? 오3 2별 뺏어. 별배 가져와. 별 가져와! 가져와. 어 그렇지. 어, 어디 어어어 일로 와어 아빠 한테 가야지 일로 가야지 어 일로 어, 어, 와, 어, 어, 와. 안돼 <웃음> 역전의 발야 이러면은 어. 별개수는 맞췄네 어, 별개수 맞췄어 오케이 아 근데 미니 게임 마지막에 하냐 안 하냐 이제. 안 하지 안 하지 안, 안 하냐, 하냐? 하냐? 하냐? 하냐? 하냐? 하냐? 끝나냐? 여기서 <웃음> 이제 돈까지 탁 얻으면 우리가 어디서 돈얻지 <웃음> 여기서 아 비치겠네 <웃음> <웃음> <웃음> <후후우>. 후후. <웃음> 결과 발표 일단 몰라 야, 미쳤네. 물준비십시다 근데 우리 너무 무가 없어. 많이 쳤잖아. 동료 없는 보너스도 줘야 돼 솔직히 진짜. 우리 혼자 싸웠잖아. 우리 되게 많이 달렸고 어. 동료도, 동료도 많고 보너스 보너스 물도 많이 먹었고 첫 번째 첫 보너스는 못솔 동료 보너스 동료 없는 사람. 동료 없는 사람, 동료 없는 사람. 호명된 동료 어? 아씨. 야 근데 아니, 아니, 연비가 맞는다는 보장 없어. 아좀 몰라. 아이지야 <뭐라> <몰라. 뭐라> 아, <중반이> 아, <뭐라> 그렇지. 아 군바. 군바 차이 군바 군바 잖아 군바로 육하. 돌이육하잖서두번어천하태평 우리 우리 천하태평했어. 우리 천하태평했어. 누구 먼저 이동하자. 야, 이거 우리다. 이거 우리다. 요시. 요시 있어. 요시. 이거 요시. 요시 우리마나 많이 움직였어. 우리 우리고 뭐라고? <웃음> <웃음> 진짜 개 <같다>. 진짜, 진짜 <웃음> 개 <좋아>. <웃음> <웃음> 구름 찢어버려. 야, 저 구름 찢어버려. 아니 저저 빗자루 찢, 저 부러뜨려버려. 아, 아,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자, 이러면 이러 아, 보시고. <웃음> <웃음> 나 그럼 뭐, 아, 뭐 걸었을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오늘 꼴등 하셨네요. 컴퓨터한테 지고. 아그 다친데. 아 이거 진짜. 와. <웃음> 내가 마지막에 역전의 발판 딱 만들어 줬는데. 야. 얘 포즈 진짜 한 남자. <웃음> <웃음> 아 근데 끝까지 레전드였습니다. 아 정말 진짜 예. 와. 현실에 패배한 지 얼마나 됐다고 AI한테 2패 달성 키키키.